우리는 여행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의 빛나는 순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비극적인 현실 가슴 설레이던 여행은 우리의 곁을 잠시 떠나갔고 우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여행 방식으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최대한 비접촉 비대면 방식으로 여행을 대체하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숨겨진 관광 명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언택트 여행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터 시네와 함께 안전한 언택트 여행에 동참해주세요.